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음, 이제 시험이 다가왔다 라는게 제 데뷔 특강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8월 20일이고요 25일 일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방학 때 음, 마지막 시험이라고 준비를 좀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제 거의 지나갔으니까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동안 정리를 좀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좀 어, 선별해 봤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일정상 내일 21일 날 어,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짐을 좀 싸다가 안되겠어요 또 어, 이걸 좀할 일은 하고 어, 가야 될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음, <웃음> 데뷔 특강을 좀 올려드리고 어, 그 다음에 내일 비행기를 슝 타고 네, 갔다가 다시 27일날 공항에 새벽 4시에 도착을 했다가 4시간 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네 내일 가는 곳은 좀어좀 어, 좀 좋은 나라예요. 네 어, 미국 LA를 오랜만에 가는데 어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일정상 좀 가게 되니까 어, 가서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찍고 가려고 합니다. 어, 대단하죠? 네, 정성. 네. <웃음> 제가 자화자찬. 자, 문제 먼저 빨리 풀어드리고 또짐 싸던 거 마저 싸고 네, 마무리를 좀 음, 짓게요. 자, 오늘 문제가 음, 8월 어, 첫 번째 달 8월 11일 날 있었던 문제 좀 선별해봤고요. 그 다음 여섯 개네요. 네. 그다음 역시 30문제 어, 여러분 풀어 드리고 어, 또 기타 다른 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일 보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는데 네. 여러분들도 바빴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 더위에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실수를 할수 있었던 게 자, 여러분들, 네 문제 먼저 딱 풀고 그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죠. 부스트 아, 좌비라는 거를 목적으로 봐서 쿼리를 만들어진 부스트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어휘적으로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어법적으로 일단 얘는 좌비 어, 일자리잖아요. 그쵸? 근데, 셀수 있는 명사지, 셀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표기가 아무데도 안돼 있습니다. 크, 그, 어, 크리에이트는 동사고요이 꼬리만 봐도 품사가 나온다 그랬죠? 션은 어, 명사고, ING, PP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어, 부스가 촉진시키다잖아요. 어, job creation. 음, 직업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creation. 불가산 명사 어, B가 정답이에요 얘가 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쯤은 알아야지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안 된다 라는 거를 잡았다 라면 다른 명사 B가 정답이 됨을 맞출 수가 있었어야 돼요 자 제가 답표기 또 잊지 않고 좀 어, 하도록 할게요 맨날 이러면서 어, 나중에 영상 보면 답표기가 다 간대 있더라고요네자 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B동사 뒤 형용사네 그리고 로 찾았더니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뭘까? 그리고 l o w o r 할까? lowest 할까? lowering 할까? 이랬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부사죠? 얘가 단서예요 비교급 수식 부사죠. 여러분 비교급 수식 부사 출제 많이 되는게 much하고 even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뭐 far, still, a lot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출제는 안되고요 much하고 even을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뒤가 에 비교급이 있고 even much, 둘 중에 하나만 내겠지 또두개 같이 있으면 동반 탈락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 그럴 땐 비교급이 안 오겠죠 그죠그 다음에 이제 m u 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어, 이런 거 있어요 quite 라고 rather도 있고요 네또 음, to도 있고 way to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빼서 설명할게요. 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 m u 하고 이분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가고요. very so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다 형용사를 수직하는 그런 부사들인데 어, 상당히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그다음에 이게 enough가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자 이거의 특징을 일단 좀 말씀 드립니다. 얘는 비교급 수직 부자니까 넘어가고 q u i e 하고 rather이 상당히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는데 주로 원급을 잘 붙여요. 뒤에 그 다음에 얘는 어, to하고 w a i t 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형용사를 어, 붙일 리가 없습니다. lookalive라는 형사 아세요? 네, lookalive 어, 수익성이 있는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too lucrative 이렇게 하진 않겠죠. too profitable. 그죠? 요거랑 이제 비교해야 될게 뭐냐면, 이거를 바꾸면, 여러분 뒤에 오는 품사가 달라집니다. 어, 아, much to. 요거랑 같은 거예요. much to가. 네. 다시. 이 way to하고 to가 약간 강도가 좀 세요. too hot way too hot 너무 너무 너무 이게 이제 much too hot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 위치를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t o o 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I don't have too much money I don't have too much time 이래서 뒤가 뭐가 오죠 형사가안 오고 명사가 오죠 그래서 예전에 uh, remarkable 이런 문제 줬었어요 삐동사를 주고 빈칸이었고 remarkable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all the more 있었고요. too much가 있었어요. 학생들투 too much로 다 틀렸었어요. remarkable은 좀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관목할 만한 그렇죠? all the more. 자 얘가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더더욱이라는 뜻이 있어요. 더더욱. 그래서 답은 all the more이 정답이 됐고 얘가 오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법적으로도 어, 명사가 오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꿔놓다 할지라도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좀생각하시면됩니다그 다음 enough는 회용사를 후치수식해요 이렇게 회용사 앞으로 붙이는 얘기죠 어, that's good enough t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얘는 1초짜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1초만에 정답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very는 그냥 강조죠 그죠 very가 이제 최상급도 붙일 수가 있고 so하고 very가 같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어, so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so that so 대꾼 that 인과관계 so 대꾼 네 그래서 so 허용사 너무 허용사에서 대타다 이렇게 이제 앞에가 원인과 결과가 오고 명사를 붙 a r 서치를 붙입니다. 서치 명사 그다음에 데트 이렇게 그 명사를 강조할 때는 서치 명사 데트 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소 어, so 형용사 데트 그다음에 소 so 데트 같이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데트가 여기서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이거를 제가 요거 한 문제만 가지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5분짜리 그 영상을 좀 올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일단 어, 또 학생들이 뭐 걱정했던 것하고좀 다르게 또 어, 의외로 많이 맞춰 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제 어, 측근, 저의 가족은 또 틀렸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항상 기준을 제가 그분한테 두는데 제 가족 구성원 음, 그분이 한 800에서 850 점대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이 이제 고득점에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어, 같은 어떤 고충을 갖고 있다 보니 어, 제가 일단 시험을 보면 틀린 문제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틀렸더라고요 그분은 네, 공부를 안 해요 네. 음, 네. 맨날 다른 유튜브만 보고 뭐, 네, 안 합니다 네 일단은 이 s b i n g d e l i v e r d 는 여러분들이 이 시제를 어디서 많이 접하죠 현재 진행 수동은 어, part1 사진 요소에서 많이 접하죠 행위자가 없으면 오답 처리 근데 되는 거딱두 가지 있습니다 as being displayed 어, 사람이 없이 진열되고 이 있는 중이다가 진열돼있다요그 다음에 as uh, being uh, exhibited 무엇이 전시되고 있다 그것도 사람이 없이 전시가 되고 있는 진행이 사람 행위자가 없이 정답이 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행위자가 있으면 정답이 되는 비빙 pp를 part 1에서 많이 연습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단순히 어, 피아노가 deliver 되고 있는 중인데, 뒤에 봤더니, later this afternoon이 와서, 어, 이상하네? 이렇게 좀 지켰던 학생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두개 보세요. was delivered, 배송이 됐다와 배송이 됐었었다는, 어, 단문공란 메우기에서는 이두 개에 대한 차이를 식별하기끔 문제를 내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86는 모를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과거는 과거보다 앞선 과거, 어, 시제에 하나 더 앞선 거죠. 그래서, the by the time. he joined the company, advertising company, ad company, 회사를 입사했을 즈음에는 그는 had, 이미 그 분야에서 일을 했었었다 어? 이렇게 해서 already가 좀 뒤에 어, 확실히 들어가 주면 어, 일을 한게 먼저고 그 회사에 입사한 게나중이잖아 이렇게 이제 시의 차이가 순서가 느껴지는 거는 이 문제가 이렇게 빈칸 처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라는 과거를 주지 않는다 라는 거는 문맥상 대과과과거가별 차이점이 없다는 라걸 감지하고 안전하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들도 좀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아, 그래서 대과과과 과거는 여러분들이 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개 같이 버리자 하지만 태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가 같을 시에 가버리시는 거지 능동수동이 뒤바뀌어 있을 때는 안 돼요 그렇죠 태문제로 가야 되니까 자 일단은 2가 전치사니까 능동은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현재 진행 수동이 later this after나 같이 붙을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Later this afternoon 어, 우리가 퇴근 시간이 보통 뭐 8시, 9시, 10시도 있고 근데 미국은 9-5 job 이라고 그래요. I have a 9-5 job 그러면 I have a full time 이라고 해서 어, 그냥 officially 9시에 출근, 5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 3시 같은 경우를 Later this afternoon 이라고 해서 이게 또제 표현의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 l C 에서 나온 적도 있어서요. 3시에 대한 이야기를 Later uh, the afternoon 이야 yeah, later in the afternoon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네요. later in the afternoon 근데 이제 this 라는 말을 쓸 때는 전체를 빼죠. 음, this morning, this afternoon, this evening 이렇게. 그래서 later this afternoon은 어, 오늘 오늘이면 오늘 오후 좀 늦은 걸 얘기를 해요. 3시, 4시 정도 그래서 그때에 어, it's being d e l i v e r e 이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하는 시점에서 later this afternoon 은 미래임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시제는 어, 또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 했으니까 미래 완료 갈까요 음, 어, 미래 완료. <웃음> he r e t i r e s a form. 그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는 일하는 게될 것이다. work for the company form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죠 어,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미래 완료지만 미래도 굉장히 포괄적인 미래에 들어가는 미래 완료기 때문에 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는 현재를 쓰셔야지 미래 미래 있으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by the time he returns라는 어, 현재가 있으니까 이쪽은 미래 완료 음. 요게 이제 완료적인 거를 나타내잖아요 그때 쯤 때까지는 10년이라는 게될 것이다 저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잘 따라오세요 자 4번은 increase s 어휘 문제였고요 revision은 revise 아시죠? 다시 보다 수정 tendency, 경향, f u l 가좀 e n s 가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입지가 있고 어, 참석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제 다른 건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앞에 타동사가 뭔지를 좀 확인 을 하셔야 됩니다 recall your presence 그러면 우리가 어, present 라고 하면 present 하면 선물이고요 present 하면 은 동사도 되고 형사도 돼요 재중의 어, 그 위치에 그 현장에 있는 어, 현재의 라는 형사도 있고 그렇죠. present 를 앞을 주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 어, 그 다음에 contract 계약입니다 어, 그래서 답이 increase 어, on social media 에서 입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 고용했다 그 답이 c가 됐던 문제예요 5번 자이 문제는 a 할까 아니면 b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 비슷한 점은 뭐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두 개의 차이점을 어울리면서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단어가 이제 뭉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컬러키션의 어울림은 p 어프 preliminary, 뭐 스코? 그럼 초등학교. 그다음에 어, introductory 스코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급이 있잖아, 요 급이 초급, 중급, 고급. 음. 뭐 입문반, 어? 뭐 600점 반, 뭐, 뭐 중급반, 뭐 어? 고급반, 실전반 이렇게 있듯이 introductory가 어, 초급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troductory course 같은 거, introductory 뭐 class, program 어? 같은 거, introductory program 출제가 됐었고요. preliminary라는 거는 예비의,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음, 물론 초등학교까지만 나오면 그게 나는 완성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 초, 중, 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r e s e a r c 를수식한는 형사의 어휘 문제면서, may suggest the preference for the previous year's model. 그래서, 어, 아직 다안간 거예요. 셀비를 응? 했는데 그 셀비 결과를 다안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일단 한3 분의 1만 했다고 쳐봅니다. 쳐 그럼 그 p r e l i m i n a r e s u e s 가 미스제스 알려줄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Suggest 보여주다요. 또 제안하다 아니고 p e f e r e n c e 선호도 뭐에 대한 for the previous years' model. 전년도의 model이 되니까 이제 특정이 더가 붙어진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그 머리로 뭐 선호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 100% 다 오픈을 안하고 한 절반이나 아니면 앞에 부분이 프리미어리가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a가 되지 b가 될 수가 없어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어, <웃음> 어려웠었어요. 어 항상 이제 마지막 문제가 좀 어, 마무리가 어휘로 어, 고득점에 좀 결팔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뒷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 쉼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그 쉼표 부분은 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이 대문자니까 제과점인 것 같고, offers uh, dozens of kinds of bread and uh, p a s t r y 라고 해서 이거를 빼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1 2 가지 의 브레드하고 페이스리를 자, the oldest business in town 그 고장에서 가장 오래된 어, 가게 라고 여겨지는 거지 이게 추천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추천에 대한 대상은 어, 무엇을 하는 어떤 동작이 되기 때문에 recommend ing 동명사를 주로 수반을 하고 recommend이 5형식으로 어, 사용될 때는 somebody에게 투정사 하는 거를 추천하다 이렇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recommend suggest consider 음 이런 단어들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죠 그쵸?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룩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송돼 불가능하죠. s p e c i a l 자동사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 s p e c i a l i z i n in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나 뭐 c로 많이 틀렸던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답은 d가 정답이에요. 어, 뭐뭐라고 불려지다 말해어지다 일컬어지다 그래서 which is set to be 하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니까 어, which is가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형용사 절 형용사 구로 줄어서 이렇게 쉼표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어려웠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25일 대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법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뺐어요 문제를 좀 어휘 정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부사는 뭐한 다섯 여섯 개 나오는 거 같아요 어, 부사짜리 어법과 어휘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 것들은 틀리면 이제 타격이 큽니다 남들 다 맞히는 거 타격 크다 라는 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맞췄다고막 자랑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부사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사짜리 좀 많이 뺐고요 어뭐 나오는 문제들이 뻔하죠 형사짜리 명사짜리 전치는 어휘로 가고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동사 자리 나오고요, 투부정사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겠뭐좀 어려운 거는 가정법 같은 거 도치구문, 어 그다음에 이제 어법에서 상관접속사 이런 거 있고, 등위접속사 있고, 네, 그다음에 태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동사의 태문제이기보다는 형용사 구에서의 태문제와 부사에서의 태문제, 즉 분사 구문에서의 태문제 그 문제는 여기 좀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자, 비길 본부터 갑니다. 네. Uh, in uh, suburban areas like 자서가 미치고 u r b 이도시니까 시외에요 uh, areas가 중요한 단서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틀리죠 like가 여기선 전치사죠 무엇과 같은 us 목적 격억나야지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area라면 우리가 area랑 동급이 돼야 되겠네 그럼 내가 사람인데 area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our 소유격 명사 없죠. 자, 소유격도 나오죠. 매번 <웃음> ours. 자, 우리의 것이 뭐예요? our area. 자,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언급을 안 해서 ours라는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했던 문제.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음.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 네. 자, 항상 어떤 함정의 요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야 되고 어,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것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고. 어, 뒤쪽에서 문제가 좀 어렵고 앞쪽에서좀 쉬운데 가끔 앞쪽에서 좀 실수를 유발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l c 를 들으면서 푸는 우리 고 득점자들 만점을 향해서 가는 분들과 900점 이상 이미 지표한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어, 있습니다 자1기번 가죠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또 제가 흉내 내 드릴게요 uh, researcher 이거 다 건너뛰면 researcher들 have spent s e v e r a t i m e 자 이것도 이제 관용구로서 spend, 시간, 돈 오죠. 그돈 이제 시간이 오죠. 자 돈은 긴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ing 모아면서 시간을 보내다있고 have difficulty 어 이것도 있죠. 자일이 빠진 거예요. 모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어, research들이 several months를 보냈는데 plant species라는 이뒤 목적어가 확 끌리는 게 뭐예요? 응? 음? 식물의 종, 종이죠. 종종 무슨 종? 자 엑스페리멘트가 리처처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다 끌리는 거야 어? 리처처니까 실험해야 되지 실험의 대상은 또 스페스시야 이러면서 이제 a 그리는데 어법을 챙겼어야지 어법을 e 스 p 리 r i m e with를 붙이는 자동사입니다 얘는. 네. 그래서 위도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서 찾으란 얘기인데 다 o 민팅이 문서화하다 즉 기록하다 예요 얘가 정답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동사로서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동사로서 꽤 출제가 됩니다. 커멘트는 커멘트 하다죠. 무엇에 대해서 커멘트 하다. 그래서 주로 언을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a c c o m p l 는 뭐, 성취하다. 그래서 스페셜 성취하는데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B.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응? 어떤 종이 있고, 어떤 종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문서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103번. 이 문제는, 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any하고 anything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 자, anything하고 of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어? n o t 도 마찬가지예요 뭐, t h 붙이는 건다 안돼 어. 이 thing과 of를 같이 쓸 수가 없, 없어요 근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게 any of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any of 뒤에 어, 뭐 특정의더나 소액 글을 붙이고 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sum도 마찬가지예요 모 l 트 m o s t 다 되는데 these는 이것들에 대한 특정의 어떤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고 everything도 버려야지 치팅이안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이 any를 좀 착각하게끔 만든 거고요 어 l l 이정답이야요 any는 보통 부정문에 많이 붙이니까 all of t h e 라는어 특정에 대한 한정이 들어가면서 defect 결함이 있는 dvd 플레이어 모든 것들을 어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렇 음. 그래서 c c n t for all of t h e s a r supposed to be okay 그 답이 all 이에요. 자, 네, 104번 갑니다. 자, 이렇게 a l t o 라는 양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잡으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그죠근답표시또 깜빡해서 음, 다시 올라가서좀 하고 가죠. 네, 다 있고. 어,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게 e x a m 자, 이거는 8 a 1에서 나오면은 사람이 뒤에 붙으면 진찰하다고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있고요. t r 는 다르다죠. 얼지는 u r g s 발이 e b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 p r e 는 p r o c 하고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p r o c 가 과정절차 라는 명사도 있지만 과정절차를 밟다 아니면은 가공처리 하다가 있어요 자동사 어? 라는 얘기에요 자풀시 e 는 뭐죠 얘는 진행되다 에요 위드를 붙여요 자동사니까 그위드가 단선해 그죠 w i 위드가 있으니까 풀 시드 c e 정답이 d가 됐던 어휘처럼 생긴 어법 문제가 됩니다 자0 5번자이 문제는 음 일단 부사가 오더 뒤 있다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빠진 상태에서 구를 만든 거네요 부사 저를 부사 구로 어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와 피동사가 빠진 거예요 음. 자 생략한 걸다 살리면 it was로 갈까요 네 uh, the truck l o a d e 니까 was what a n stole u i d t line 처음에는 상당히 t o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으로 어, heavy 했었을지라도 어 트럭 로드가 워드 인 스토어 가이드라인 그 트럭에 쌓여진 짐들이 스토어 가이드라인이 뭐 어떻게 실어야 된다. 어? 어뭐 가로세로로 몇개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맞춰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배송이 처음에는 너무 어, 무거운 상태로 왔었을지라도 그래서 답이 delivered, d i a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태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동사 태가 아니라 이는 부사 구에서의 태죠. 그럴 때는 타동사다, 뒤에 목적 없네, 그럼 pp 정답 이렇게 가는 게 어, 맞고요. 자타 동사임에 대한 게 불확실한다면 뒤에는 있 주절과 비동사를 살려놓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106번 갈게요. stellar,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뭐 훌륭한 우수한이라는 뜻인데 일단 신표라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접근하자마자 uh, The accommodations and services were s e l l a r 이두 가지가 훌륭했었대요. Organizer of the annual uh, conference 자 일단 어법인데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좀 읽었는데요. 자 아까랑 어때요? 음 비슷한 문제죠. 그렇죠? 어, 뭐 하면서 만약에 all of 하고 이런 거다 빼면 얘가 분사 구문이 돼요. 부사절, 부사구, 분사 구문까지 그래서 delighting 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자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인지가 정답 뒤에 목적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pp가 정답 타동사일 경우에 자동사는 어법으로 i n g 만내요 오케이 자 107번 갑니다 자 이게 자기리브 라는 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음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단수가 왔다라는 단서 가지고 문제를 풀셔야 됩니다 t e 아들이 different라는 뜻이 네, 있어요 다른 그래서 얘가 뒤에 가산을 붙이면 가산에 뭐가 와야 돼요? 수표기가 아들이 하고 있지 않죠? S를 붙여야 됩니다. 얘는 가산에 뭐가 와야 돼요? 단수가 와야 됩니다. t h s 가산에 복수가 와야 되고, 자 위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절이 붙어야 돼요. 실를 갖고 있는 동장 그래서 일단 위치는 탈락이 됐고요. 자 답이 i t c h 이게 자기리 단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b가 된 겁니다. 자 백팔 번 갑니다. 자이 문제는 음 전치사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다른 품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것 같습니다 스트링 부사고요 파스는 효용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as for 전치사 at last는 어, 마지막으로 뭐 어? 접속부사도 되고 자 일단은 working이라는 게 이제 continue 목적으로 왔고요 r e t u r n age라는 명사가 있다라는 거그이두 개를 연결할 거는 전치사 밖에 없죠 이두개 놓고 갑니다 네, 파스가 지나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소를 얘기할 때 past building 그 장소를 지나서라는 뜻으로써 뒤 시간이 나와서 후라는 뜻이 되거든요. Uh, retirement age는 uh, 그, 응? 정년인가 65세까지면 응? 65세까지라면 그 65세가 정년이라 그러나요? <웃음>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Retirement age를 지나서 day plan or 틴틴이 워킹 계속 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어휘 문제인데 일단 뒤에 seed라는 그늘이 뒤에 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음. Uh, berries. 베리가 스트로베리, 블루베리처럼 이제 그 어? 딸기류를 얘기하는 건데 이분도우가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내용을 잡을 때 어, 양보, 인과관계, but 역적, 그 다음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한 목적, tolerate라는 게 관대하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bear, bear 참다 견디다 conform은 확인을 시키는 대상이 사물일지라도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죠 어, please conform, the date, warranty는 어, warranty라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서는 뭐 보장하다 어. 그 다음에, approve는, u 어, <웃음> approval, 승인, 승인하다. 자, 그래서, 어, even though berry가 shade를 어떻게 할지라도, they grow best. 자, 뭐가 단서예요? bright sunlight location. 자, 이게 반대 내용이잖아요. shade는 그늘이고, bright sunlight는, u 어, 밝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견딜지라도, 가장 잘 자라는 거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답이 tolerate. 자 이게 조금 생소하겠지만 해석이 출제가 좀꽤 됩니다 110번 후, 오케이 자 여러분 흉내내 드릴게요 데트 있고 투정사 있고 프로젝트가 사물이니까 수동태 가야 되겠네 워비 we'll 프라미스트 자 c 이렇죠 그죠 자 이거는 음안 돼요 그러면 음. 자, has a approved airport expansion project를 통과시켰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프로젝트가 능동적으로 뭐뭐에 대한 거를 어, 약속을 할 수가 있죠. 그죠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하니까. 그래서 promise는, promise가 어, 이제 somebody에게 약속을 하면 promise me, please promise me 이럴 수가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을 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프리젝트가 단순히 프라미스 가고 투정종사 여기서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답이 b가 정답이 됐어요 어렵죠 자 111번 pp가 없어서 다행이네 아니 pp 있다면 틀릴 분들이 많을 텐데요 operating c 이 어, 작동 상태 어, 운영상태 어, 그래서 얘는 복합명사처럼 사용 됩니다 자 D가 정답이 되어 operation이 없고 operating가 없기 때문에 송태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한다 이것도 아니고 operating condition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2번 어, 좀 독특해서 골라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 인지로가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법이 아니라 어휘니까 뜻을 좀 봐줘야 됐었습니다 어, software bug 자, 소 so 버그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버그가 had been our technician을 어떻게 해 어, 왔던 거예요. 과거 어, 완료 진행이네. 음, 응? 음, 이 사람이 돌파구를 찰 때까지 그룹프 있었던 거야. 며칠 동안을. 이 과거에 다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가 오지 않는 게 과거 완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s s o c i a t e 는 어, 협력하는 거죠. 협동하고. prevent는 이렇게 와요. 프리벤트 목적어 from mind. 이렇게 외우세요. 누구로부터 몸하는 거 막다 못하게 하다. 음. 그 다음에, w 어, e 라는게 다시니까, 어, replicate라는 거는, 어, 이제, 지지 그러니까, 복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자, 그 다음에 frustrate가, 어,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감정인데, 어, ING 능동이 앞에가 사물이면서 뒤에 목적으로 사람을 붙이면서 이렇게 출제됐던 게좀 독특해서 골라봤어요. 어. 오케이? 어휘니까 이제 어휘를 생각해야 될 거, 어법이면은 보통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로 가시면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113번입니다. 오케이.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어, 구조가 뭐지라고 딱 겁을 먹으면, 아,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 게 온니 강조예요. 자, o n 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어, today가 부산데, 이러면은 강조의 강조, 그래서 도치를 시켜요. 어, 그래서, 어, we were made aware of를 도치한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made somebody aware 하면 누구를 인지하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오늘에서야 단지 오늘에서야 this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받은 거죠 수정태 이제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네. 자 이게 6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네. 앞에 문맥과 뒷문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만이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라봤어요 가이드라인을 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쓰진 않고 브릭들은 돌파구죠 scrappiness가 어, 차고, 불릴치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 차고에 대해서, 앞에 차고가 뭐다라는 언급이 있었겠죠. 캔슬레이션이 취소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얘만 봤을 때는 또 가능할 수 있겠네. 오늘에서야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했다? 인지하게끔 만들어졌다? 어, 디스크 c r 시가 어, 누가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시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스에서 나왔다라는 걸좀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4번. 자 이게 어려워요. 자 5초 드릴게 해보세요. 어, 5초 드리고 물마시려고했는데 물이 없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여러분 이랬죠? Help establish the emerging field of photography of all fine art of 이랬죠? 그죠? 이게 오답이오답. 오답. 음, 음 왜냐하면 establish the emerging phil p h o 즉 사신술 이게 떠오르는 emerging emergent 떠오르는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돕는다 예요그죠 포로그래퍼들이 자 그러면 fine art 어? 하나의 예술로서죠 그죠 as 자격을 나타내는 b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브가 답이 될수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답의 매력들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휘를 꼼꼼하게 봐야 되고 어,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ll Fine Art로서의 이런 분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소유 의 기념은 아니잖아요. Fine Art의 분야 해석은 또 되네. 어? 그러니까 이게 소유하는 필드가 아니라 Fine Art로서의 대등한 관계니까 동격이니까. 자 115번. 자 이거는 제기되 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Present the t 특기라 번 다른 걸 넣어봤자 안 돼요. 왜냐면, 하이 주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 돌아오니까. 그죠? t o o 번테이 upon, take up on, 정사 하면은, 몸소, 몸뭐를 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take, uh, it, upon, o n c 정사. 자기가 직접 몸소, 투 정사를 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116번. 자이 문제는 어휘인데 음, okay, eating established uh, month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걸 얘기해요 uh, in the city are frequently inspectors 자 이게 어휘에 좀 심을 실어주는 단어입니다 inspector가 뭐예요 inspect o r 지뭐 음, 그래서 평가하다 assess 자 b가 정답이에요 invest는 주로 다, 자동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c o n d u c t 는 a survey 같은 거 수직하겠고 c o n v e 컴비는 전달하는 거죠. 컨비의메시지 같은 거. 117번. 오케이. 자 역시 어휘입니다. 앞에 "studio of f e r s its 어쩌고 사람. 음, 자 사람으로 시간 형사 어휘 문제인데 이게 사용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죠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s it's a, 어떤 t o e s t o m e r 에 t i d t o n a l t o n e s 20% o n s c o n n t o n t o n s t o e i t n e m c t o n e t o n t o n o n s a t e 자, 20% 지금 현재 세일 어, 중에 있는 거에 20% 추가 그 할인을 제공한다는 얘기네. Deliberate. 자, Deliberate 는심사숙고하는 응? 계획적인 동사일 때는 자동사로서 Deliberate about, Deliberate on을 잘 붙여서 출제가 되고요. 자동사. Established. 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Establish가, 어, 선생님 설립된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확고한, 확실한, 어, Lawyer. 뜻이 있어요. l o y a l l o y a l customer. approximate는 대략적인 이라는 뜻으로서 부사가 출제비도가 높죠. approximately 수식하는 숫자가 뒤에 오고. conclude. 자, conclude는 뭐예요? 이건 이제 conclusion. 결론을 짓다? 응? 결론된, 논증된, 뭐, 어? 밝혀진 그런 customer야? 아니죠. established lawyer.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promising. promising area. 그러면 약속하고 있는 땅, 이런 거 아니에요. 약속받은 땅으로 가난이야, 가난. 가난은 성서에서 나오지, 토익이 또, 어? 종교, 정치, 이런 거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인종 같은 거, 그죠 Promising area가 답이 고 Promised area는 오답이 됩니다. 타통사가 명사 수출할 때 PPI를 치면 안 돼요. 전망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Promising candidate도 어, 나올 수가 있어, 요 사람. 음. 이제 후보자가 이제, 음? 이제,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그 다음에, a c c o m p l 이게 a u t 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재량 있는, 재능 있는 d e m a n d 어려운, 힘겨운, 버거운 디 e 디드가 오답이고 이렇게 적을 때는 이제 아인제가 오답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휘를 좀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셀 e l e b r a t e 자 얘는 유명한 명소예요 음. 이렇게 할게요 네. 자, 118번. 자, 이거는 답이 그냥 이해할게요. 자, arguably, 틀림없이, 어? 꺼리낌없이 보통 이제 최상급을 잘 붙이는데, 어, 이제가 있어서 arguable 형사야지가 없네. 그렇다고 arguing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앞에 있는, 어, plant-based diet improve athletic performance is 오케이 인사이트가 주어네요 그쵸 insight is 어쩌구네 insight is the, uh, the most valuable finding of the study 이거에서 찾아낸 가장 가치 있는 결과다 그래서 여지 없이 음? 확실히 라는 arguably가 부사짜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부사짜리여도 119번 자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돼 음? 음. 일단 provided가 수동태로서 동사가 다 끝났으니까 courteously cur, 응? 부사가 답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어. courteously는 이 바르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얘가 일단 수식이 들어가 줍니다 뒤에서 앞에 거를 all images display in lake brochure 자, brochure에 있는 이미지들은 having provided of studio 자이 스튜디오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웃음> 수동태 이제 provided something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응? 무엇 제공하다 이런 사형식이고 provided somebody with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형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면서 뒤에 명사가 올수 있는 게 사형식의 동사가 가능합니다 c r 가이 범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면 그냥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한 거가 돼요 음. 호의. 응? 그 답이 A가 됐던, 약간 해석적으로 조금 여러분 힘들겠지만, 어, 이렇게 가야 줘야 됐어요. 아니, 오답을 치우든가. 자, 120번. Was omitted. 어, 무엇이 이제 빠진 건데, 어, round table discussion. 이제, 원탁의 회의죠. 이게 from the conference schedule에서 빠졌대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졌을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 Intentionally, 자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응? 어?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딱 떨어지네. 의도적으로, arguably 아까 나왔고, commonly, 보통, 자, vitally 치명적으로, 아 이걸 많이 했었겠네. 치명적으로 빠졌다. <웃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세요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뺐다라는 게 목적, 제가 늘 얘기하지만 또 무슨 얘기할까? 어휘문제, 인과, 양보, 역적 목적 잡으라 그랬죠 음. 자 121번 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w a 하고 far를 많이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음. 자 일단 외우시는게 좋고요 be far from ing 그러면 모모에는못 미치다 라는 뜻이에요 the demand for cosmetics is far from big man 우리가 meet t demand 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수요를 충족시키다 수요를 충족시키는게 이제 어, 능동이라면, 수요가 충족될 리가 거의 없다? 잘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be far from, ING 이렇게 외우시고요. away는 보통 이제 떨어져 있는 거가 되죠. 그죠? 어, away from. 무엇과 이제 거리가 먼 거고, far도 거리가 멀지만, 이제 이거는 관용구로서 be far from ING 이렇게 거의 못 미치다라고 외우시고요. 그럼 apart도 하나 더 있네. 두 개의 집이 뭐, 만약에 10 meters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핑카 이렇게 줬어요. 문제 끝났고, 어파티냐 파리냐, 어웨이냐, 막 이렇게 다 주면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지. 어파린는 간격을 나타내거든요. We are apart from each other. 어, 남자친구가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집이 t 미 n m i l apart. 서로 떨어진 거를 얘기해요. 멀다는. 음? 어떤 집이 어디서부터 멀다겠지. It is far from my house. The, the city hall is far from my hous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122번 일단 어법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접속사 문제는 네 지금 어휘니까 이제 어휘 내용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uh, they have purchased pre가 좀 중요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pre-approved birth fee from the park m e a n office park visitor may feed the dogs 자 사전에 음, 허락이 된 그럼, 먹이를, 어, 구매를 했다. 어? 자, visual가 d a 로 어, 대명사가 된 거죠. f 트할수 있다. 뭐뭐 하는 한 조건이네요. 응?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됐고요. 어, 현재 완료도 현재라고 들어가고, may가 가능성, 추측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 대신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yeah, unless 모모하지 않는다면 내용이 아예 맞지가 않죠 incase 이걸로 많이 쓸것 같네 모모하는 경우에만 음, incase는 모모하는 경우에 대비라는 뜻이 있어요 대비하여 regardless는 어불 붙여야 되는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 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trends are rarely on time I think there is inclement weather. 혹독한 날씨.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올 때. 그럴 때 기차가 제때 거의 안 온다? 여기서 인 n c a 가 답이 될까? w h 이 답이 될까?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자, w h 이 답이 돼요. 왜냐하면 인 n c a 라면은 혹독한 날씨를 대비해서 기차가 제때 안 와. 그리고 혹독한 날씨를 대비해서 기차가 일부러 늦는다는 뜻이네. 토마스도 아니고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 살아있는 기차가 아니니까 뭐뭐 할 때는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123번이 어, 어, 아니라 제가 뭐 어, 피곤해가지고 음, 이런 문제도 기억하세요 네 갈게요 다음 23번 갑니다 자요 문제는요 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음, 명사 명사 앞뒤를 붙이니까 전치사가 맞고 이런 거 일단 탈락이 됐고요 on behalf of 는 무엇을 대신 누구를 대신하여 얼롱 위드가 동반이에요. 얼롱하고 얼롱 위드가 다르죠. 이것과 함께 아프디 기신을 이제 보여 주도록 어, 준비하세요. 비 e p r e 명령문이네. 익 x c e 제외고, 그래서 답이 A가 답이에요. 얼롱 위드. 자됐죠 음. 일단 1 2 3부저 이렇게 좀치면서 올릴게요. 어이게 어려워요. 네. 자 그럼 8초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래서, 일곱, 여덟, 그래도 안 나오죠. 음. 자, 이 문제는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세개 부사고 around 하나 명사인데, 아 전치사인데 이제 이가 부사일 때는 around, 뭐 응? around six o'clock, 그럴 때는 수식을 이제 명사, 형사를 하니까 부사로도 사용이 돼요. 숫자 음, 수식. plan is for the skyscraper, 고층 건물 to stand in the center of the financial district, home to many notable buildings. 자, 유명한 이란 뜻이거든요. 많은 유명한 건물에는 홈이다가 굉장히 해석이 힘들죠. 그쵸? 음. 근데 이미 어, 본 고장? 이런 뜻. 어? 이미 그 곳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란 뜻이 되거든요. The center of final district, 얘를 수칙하는 거야. h i c homes, homes, which are. Uh, 그래서, 일단은, 많은 유명한 건물에는 이미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final district의 중앙에, uh, 그, 응? Um, 세우기 위한 어떤 도면도다? Uh, 그래서, 답이 이미, already가 답이에요. 어렵죠. already, homes to, something. 이렇게 외우세요. 이미 뭐뭐에는, 어, 알려져 있고, 유명한, 뭐, 본고장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25번. 음,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자, salesman Carlos uh, Diaz displayed it by, 얘가 동사예요. 목적어를 뒤에 붙이는 어휘 문제인데, by가 수단이죠. engaging potential customers, 어, 잠재성 있는 customer를 어, engaging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련을 시키면서 엔철 쇼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다는 게 이제 음 얘네들이네 그쵸, 어, customer 고객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세어스맨의 이 디아즈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뭘 보였다는 얘기에요 어마한 양을 보였을까? Objective 목표? 목표일 때는 가산이기 때문에 어를 언을 썼어야 됐어요. 올라이언스 의존도 이니시자 이게 가산의 뜻과 불가산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가산의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적극성, 주도성이에요. 가산의 뜻은 뭔지 아세요? 계획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음, 그래서 가산일 때는 언이 있고 S가 있고 여기선 적극성을 보였다는 뜻을 불가산으로 D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26번 자, 어 p a l t 스 customers taste. 자, 이게 동사일까 명사일까? 여기 r이 있으니까 동사가 또 있진 않겠죠? 어, 그럼 명사란 얘기예요. 자, 앞에가 사람이나 회사 있고 뒤에 명사 있다. 그럼 무슨 겨? 소유격. 'D'가 다이에요이 사람들의 취향. 음, 어디 에 있어서 홈파니싱 있어서 알심포 근데 아트 서피스키라 돼요. 'D'가 다이에요 이런 거는 등이 접속사. 제7 번. 자이분도가 내용을 잡아주죠.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네요. 티켓이 when on sale yesterday 어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어? 단지 어제? 근데 다팔렸다니 매진. 이미가 다이미그렇 이미 다 팔렸다, 이미 매진됐다. 아직 아직이 그러면 나트가 들어갔던가? 자관용권은 이런 거 있어요. Have yet 후정사 이게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의 뜻이 됩니다. 28번. 이게 좀 어렵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사용도가 뭐가 높으냐의 어떤 생활용어로서의 토익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접하는 게 많이 나오고 안 접하는 게좀덜 나와요. p u 스로 했던 분이 많고요 일단, 이런 건 가산이기 때문에 스프기가 없어서 이제 버려주고, 어, p u r c h 가 사무용품을 나타내요. office supply p u r c h a s e 들이 사무용품들이 팩에 의해서 m 스비어 be a 가 되어져야 된다죠 그래서 b가 답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용품의 구매 의 추상명사는 이 사람이 어 p p r o 할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잘. 어? 그래서 여러분 office apply purchases를 찾아보면 이게 많이 나오지 이거를 추상으로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29번 자, 이 문제는 음, 동사를 이제 묻는 것 같은데요 어 아니네 그치 어, 절대적으로 동사의 수가 3대 1이니까 막동사에서 찾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동사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응? 어? 정답을 버리는 속도나 오답을 어, 찾는 속도나 똑같죠 뭐다 버려지니까 그치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자 D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면 디스플레이 인이 있었겠죠 그러면 또 타동사 뒤에 목적 없다 p p 정도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 different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여러분. different in, 무엇에 달리하다 different in opinions, 의견에 달리하다 이렇게 from이 붙어서 자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market이 없네 market 응? market이면 뭐 시장이 나오든가 그래서 markedly, 음, 현저하게 현저하게 다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뭐제 특강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천사호랭이네 아주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고 제 강의를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어 좋은 결과 어좀 기대합니다 정말 네 저도 답글 많이 달아가 달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어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자 남은 시간 어, 정리 잘 하시고 어휘 정리 한번쭉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오답노트 만드신 분들은 반드시 또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어, 빨리 어, 해드린 점 양해 바라겠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I wish you good love Okay, have a good night Bye bye